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지금보다 더잘 타고 싶은 욕심쟁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찾듯이 자전거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클링 아카데미인데요. 학원과 피트니스 개념이 접목된 민간 사설 교육장으로서 자전거 라이딩에 필요한 전반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코치는 과거의 국가대표 선수였거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화려한 사이클 선수 출신 또는 그런 선수들을 가르쳤던 코치 출신인 경우가 많구요. 아카데미를 찾는 회원들은 중심 잡기조차 어려운 초보자부터 국내 유수의 사이클 대회에서 포디엄에 한 번쯤 올랐던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회원층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자전거를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잘 타기 위해서죠. 다이어트와 근력 향상, 심폐지구력과 같은 운동효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 자전거를 즐기는 유저에게 이만한 운동시설도 없겠네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이클링 아카데미가 있는지 수도권 지역에서 꽤잘 알려진 다섯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방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이클 존입니다. 이곳은 전 kspo 경륜선수였던 장용진 코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경륜은 333m의 트랙을 5바퀴 빠르게 돌아 순위로 성적을 매기는 만큼 치열한 속도 경쟁이 곧 경쟁력 이다 보니 늘 고강도 훈련을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매일이 극기훈련일것 같은 장용진 코치님의 일상과 이력이 이곳의 교육방식을 기대하게 했던 탓인지 개원과 함께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발길이 끊. 이지 않았던 사이클 아카데미 중 하나인데요. 불경기 속에서도 찾는 사람이 여전한 걸 보면 기대치에 부응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 존의 커리큘럼은 크게 입문자 클래스와 트레이닝 클래스로 구분되는데요. 최근에 입문자 클래스가 완전히 새단장 되어서 진정한 자전거 초보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문자 클래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전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등록이 가능한데요. 로드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수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세교정과 기본 피팅, 자전거 신발인 클릿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전거 기어 변속하는 법등 사이클에서 필요한 기초과정을 탄탄히 다진 후에 본격적인 라이딩 트레이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업은 평롤러에서 이루어지고요. 당장 탈 자전거가 없다면 무료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 위치한 콤사이클 아카데미입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사이클 아카데미의 새로운 이름이고요.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되어 이름이 변경된 곳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자전거 좀 탄다 하는 동호인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주요 타겟 대상이 입문자라는 겁니다. 특히 엘리트 사이클 선수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자전거 관련 학과가 있는 체육고등학교의 진학을 목표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거의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들에게는 엘리트 선수들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라는군요. 취미삼아 시작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교육 범위도 기존보다 넓혀졌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전혀 타보지 않은 회원들도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중심잡기부터 가르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탈줄 아는 입문자는 바로 레벳업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문자는 아니지만 기본기가 약해서 파워를 내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남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입문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되고 차후 실력에 따라 일반 수업으로 전향이 가능하니 부담이 없겠네요 이곳에는 피트니스를 위한 몇 가지 운동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트레이닝 과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자전거는 유산소나 다리 근력 향상에 집중된 운동이다 보니 운동기구를 잘만 활용한다면 자전거로 다 채우지 못하는 근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다음은 서울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위치한 케이벨로입니다. 이곳은 규모 면에서 사이클링 아카데미 다섯 곳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출신이자 산악자전거 지도자 강사 출신의 이력과 피트니스 트레이너 자격증 운동처방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이 미란 코치가 운영하는 곳이라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회원이 꽤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험난한 산악코스를 종횡무진했을 실력과 지도자들을 양성 하는 교육자로서의 실력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려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소규모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개인 레슨이 주를 이룬다는군요 장비는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더 많은 시간을 세심하게 트레이닝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산점이 되겠네요 독특한 점은 아픈 사람도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전거는 계속 타고 싶은데 한쪽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한쪽 어깨가 아파서 핸들을 오래 잡지 못하거나 또는 허리 통증이 지속적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미란 코치의 운동처방사로서의 이력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야할 정도의 회원이 병원 대신 자신을 찾아왔을 때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국토종주 장거리 라이딩을 해내도록 트레이닝을 완수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분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갑니다. 아 그렇다면? 비가 올 때면 가끔 무릎이 시큰시큰한 저의 무릎을 맡겨도 될까요 코치님? 다음은 최근 들어 사이클링 맛집으로 떠오르는 그립그라운드입니다. 이곳은 국가대표는 물론 5회 연속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했던 육지영 코치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여자 사이클링 선수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실력을 보유한 국대 출신인데요. 화려한 수상 경력이 말해주듯이 목표와 성과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을 쏟아붓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선수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주니어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 생활도 오래했습니다. 메달이라고한 번도 받아 본적 없는 외국선수가 첫 메달을 거머쥐고 개항할 수 있도록 1등공신을 했던 일화도 꽤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개원한지 얼마 안됐지만 유코치의 유명세를 타고 찾아온 회원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장비빨도 한몫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릭그라운드는 다른 아카데미와는 달리 와트바이크라는 스마트바이크로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보통은 평롤러와 스마트트레이너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와트바이크는 세계사이클 연맹인 UCR 의 공식 트레이닝 장비인데다 세계적인 프로사이클링 선수들이 애용하는 훈련 장비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체중당 파워값과 피크 파워 각도 심박수 등 43가지 의 생리학적 역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고가에 해당되지만 이곳에는 모든 회원이 이 장비로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하니 조금 부럽긴 합니다. 발목할만한 또 다른 특징은 자전거 라이딩 에꼭 필요한 근력 향상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피트니스 수업 도 병행한다는 겁니다. 전문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육지한 코치가 피트니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페달링을 위한 부분적 근력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육지한 코치 역시 자전거 선수 이력을 가지고 있으니 페달링 파워 와 근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육코치의 지식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리고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육지현 코치와 육지환 코치는 남매지간입니다. UCI의 훈련 방식과 근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한 분들은 잘생긴 6남매의 코칭을 기대해도 좋을 듯이군요. 마지막으로 사이클링 최애 맛집으로 알려진 1 0 0만 킬로미터 사이클 아카데미입니다. 이곳은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9년간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해온 박선호 코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사이클 선수로서의 인생만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은퇴를 한후 배운 게 도둑질이라 첫 사회생활이자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게 지금의 100만 킬로미터 사이클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에는 자전거 아카데미라는 개념이 없었던 터라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었고 회사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아카데미 맛집으로 키울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네요 심지어 컴퓨터 활용 능력도 없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회원 관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사무 업무부터 커리큘럼을 짜고 각 회원의 트레이닝 결과 값도 일일이 손글씨로 기록하면서 변화를 분석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본인의 끈기와 실력이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훈련의 경험들 국가대표 선수로서 수행했던 방식 과 노하우 그리고 선수로서 실력을 입증하게 한 포디엄의 기록들이 회원들 에게 신뢰를 검증해 줄수 있었던 큰 데이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곳의 커리큘럼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입문자급 그리고 ftp. 값으로 구분된 초중급 중고급, 상급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 중이죠. ftp란 파워미터라는 장치를 이용해 산출하는 라이더의 최대 한계치 파워를 의미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높은 파워를 뽑아낼 수 있는지 평균값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회원의 체력적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카데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이 훈련용으로 파워미터를 구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100만km는 올해 라이딩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터 가을 시즌까지 회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라이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코스도 결정된 상태라고 하니 따라가고 싶어지네요. 최근에 알게 된 소식 한 가지를 더하자면 펜트하우스에서 로건 미와 고동 역할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배우 박은석 씨도 100만 킬로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엄청난 자전거 매니아라는 건 아는데 아카데미를 찾을 정도면 열정이 어느정도인지 진작이 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일 당장 100만 킬로 등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사이클링 아카데미 다섯 곳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교육 목적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타는 것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페달을 굴릴 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포지션 잡기와 클리 슈즈 사용법 어필 코스에서의 효율적인 근육 사용법 주행 상황에 따른 호흡과 자세의 변화 그로 인한 페달링 파워 향상과 통증 완화 방법을 터득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실력이고 운동 성과를 높이는 핵심이니까요. 취미삼아 달리든 사이클 클 대회나 자전거 여행이 목적이든 간에 지금보다 건강하게 자전거를 즐겨 볼 의향이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띠링띠링